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끼다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투티와 함께 네 배틀그라운드 할건데요 <웃음> FPP로 그리고 맵은 아, 클래시랑 그냥 이렇게 자동 매칭 키고 갈게요 그냥 시작! 고고! 바로 갑니다 배그 인기가 의외로 많이 떨어졌는데 매칭이.. 매칭이 방금 10초 걸렸어 대박 어제 부파 할 때만 해도 매칭 바로 됐는데 음. 제가 투티랑 이렇게 영상 찍는게 정말 오랜만에 <웃음> 요즘에 구피랑도 안 찍어 안안녕합니다 저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마이크 기능이 안 돼요. 뭐야? 자꾸 하이하이. 멋있네. 저도 인사를 하고 싶은데 영상을 찍으면 저는 마이크가 이제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푸파하다가 어제 한번 푸파 한두 판인가 했다가 배그하니까 너무 편해. 진짜 달리기에 기능. 역시, 역시 백은... 아, 투티가 지금 말하면... 페 많이 업데이트 됐죠. 예전에 비한... 나는 아, 투티만 믿는다. 아닌니다 내가 얘를 찾아갈 할까? 학 아, 스쿨 가버릴까? 그냥... 오케이, 휴락! 아, 이거, 시쿨이 좀 너무 각이 응. 바로 나오네. 응. 그러면, 오케이. 포킨치. 오케이. 아니면, 야시은아. 포킨치 가 시쿨 응. 응. 각인가, 이건? 시쿨 응. <웃음> 가야되나 응. 아, 이 포킨치 갑시다. 포킨치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왜? 다 낫따라오네, 씨. 막... 위치. <웃음> <집에 웃음> <이렇게 설명해> 포킨치. <웃음> 나를 키고 싶은데 안돼이 어. 사람들 지금 무슨 아, 얘기하는 아, 거야? 맞아. 맞아. 저는 포킨치를 가는데 바로 떨어지네요 다들 지금 오 어, 투티는 내렸네 나를 버리는 거야 어디 떨어지려고 포킨치 가지 그래 지금 1번이랑 2번만 계속 잘 따라오고 있는데 네, 네. 이제, 이제 흩어져 아니 왜 자꾸 따라와 이제 이제 풀지 음성 채팅이 안 되니까 어. 어, 이 우선 여기 큰 집들 부터 갈게요 아아니 어. 나 친구랑 게임 중이야. 알았 오! 아! 늘아니 아! 아 대박! 야 오늘 운팔 대박인데. 완전 좋아이씨. 와 진짜 처음부터 엠포가 나와요. 완전 대박이야. 완전 좋네 오늘 운왜 이래? 건총은 들고 다니기 위해 그냥 하나 하나 챙겨 줄게요. 진짜 완전 대박이었다. 와, 오점탄 120발. 오 개머리판. 개머리판이 넘 음..네 지금 파밍 완전 좋아요 지금 엠포가 덥고 이제 한번 저격할 총 같은 거 있으면 난딱 좋을텐데 여긴 좋은 게 없어 보여 여기가 까아 오오 사람 우리 편인가? 아 우리 편어 깜짝이야 씨. 얘 투티는 어디 갔어 포킨치에 떨어지긴 했는데 아니네 우리랑 같이 왔네 중간에 떨어졌더니 오케이 연료통 지금 템파이 완전 좋습니다 처음부터 엠포가어 MP가... 뭐야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디야? 저기다. 두 명이네? 내내킬 빼. 오케이 내킬뺏는다아 꿀잼. 킬 빼셔갔어. 1 번이 기절해 놓은 거 내가 빼셨다. 재밌어 이거. 템도 내가 먹어야지. 에헤. 스카 있네. 나 어차피 M4 있으니까 안 써. 괜찮아. 저거 오점탄. 사건도 그냥 한번 챙겨 주죠 뭐. 어차피 엠포 있으니까 스카랑스카보단 엠포가 더 좋지 않나? 그렇죠. 음. 여기 이미 다턴것 같아요. 이 정도면 파밍은 완전 좋은데, 엠포 있으니까. 안전구역은? 안전구역도 좋네. 아, 딱 좋네 안전구역. 대박. 어.. 안정 완전 좋고요 이번판은 1등 해야돼 아 이렇게, 이렇게 처음부터 앰프가 떴는데 이정도 운이면은 1등 갑니다 1등 아 파밍 잘됐는데 심심하니까 문 부수지? 문 부수는거 의외로 재밌는데 아 재밌다 권총 어차피 잘 안쓸테니까 권총으로 문 부숴볼까? 잠시만요 아 없어지네? 어 뭐야 아이씨 깜짝이야 문부수던거다 부수고 가야지 에헤 재밌다 이거 의외로 재밌어요 하다보면 어차피 권총은 그래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챙겨두는 거고 잘안쓸 테니까 그냥 막습니다 여기, 여기 조그만해서 잘 안나가죠 오케이 됐다 파밍은 뭐 저는 딱히 안해도 되긴 될텐데 한번 굴러볼게요 그래도 구상같은건 아직 없네 AK 샷건 버릴까 할까. 어차피 뭐 M4있는데 다른쪽은 잘 안쓸테니까 샷건 챙겨두죠야 5점탄 5.6 200 정확히는 230 약 240발 정도 남아있네. 오, 또, 또 30발 났어. 떴어. 오늘 운이 좀 좋은데. 보자. 이제 좀 차, 차 같은 것좀 찾으면. 주변은 이미 폭힌 채 오늘은 의외로 사람이 안 보이네요. 아까 두명 있긴 있었지, 근데. 원래 포킨치에 의외로 많긴 하던데. 4번은 자꾸 내 옆에 있네. 아, 4번이 투티구나. 그래서 따라오나? 아, 계속 따라오네 설마 따라가기 했나? 아닌 것 같은데. 어쩐지 계속 따라온다 싶었더니 투티였구나난또 누군가 했네. 근데 네. 오수르 수류, 르탄 팀킬 각이일등이야지 예. 팀킬은 무슨? <웃음> 예. 뭔가..뭔가 딱1개를 맞춰두고 싶은..그런 느낌? 아오 여기 댕를 떴네? 오케 이 5.3..오 뭐야 이시깜 감... 어쩐지 아까부터 계속 친다 했더니 2티어샷쳤었구나확그냥아이 잠만.. 거 중에는 음성이 안됨 음또 뭐야 심심한데 한번 속여볼까 좀? 수르타 아니 슈루탄이 아니라 연막탄으로 수루타인 척? 던져주고요 하지만 연막탄 지금 댕절이 떴죠 뭐 화질 깨지는 것 봐. 왜 이래. 제 휴대폰은 원래 HD까지 되는데 이 때문에 그냥 밸런스로 맞춰놨어요. 지금. 따라가기게 갈까? 난널 따라갈게. 쟁쟈 끝났네.. 어 근데 차 소리가 우리팀인가? 오토바이약간 버기? 버기 가까운데..오 뭐야 우리팀 아니다 어디야 어디야 오케이 해드샷 어디야 한명 더 있는데? 저희 간다 아, 장전, 장전! 아, 장전 때문에. 오케이, 살았다. 장전이 안돼 있어가지고. 장전 되어 있는 줄 알고 M4 들었다가 지금 죽었어. 아, 사람 없어지, 오, 어, 있네? 사람, 갑자기 많이 왔네. 아, 죽어, 죽어, 죽어! 망했다, 망했다. 헬프, 헬프. 오케이, 고마워. 어, 다행이다, 진짜. 아니저 M4 장전되어있는줄 알고 들었는데 장전이 안되어있어가지고 지금 에너지 던인 구상 하나 빨고 아우 2T 덕분에 살았다 진짜 투티 아니었으면 죽었어 진짜 투티 제 생명의 은인이야 <웃음> 지금 구상도 없어서 붕대만 막 빨아야되네 뭐 어디서 또차 소리 들리는데? 오 발소리 뭐야 사람 있어? 난 피가 없어서 어쩔 수 없지 어디있어 근데 이쪽에서 발소리도 들리고 뭐야 죽었어? 뭐야 1번 죽었네 어, 저기 사람 있다 자 잠만 이거 가려 가려 어디서 발소리 들리는데? 어디야? 어디서 발소리 들려? 우선 템 먹고. 아까 이쪽에 템 아까 안 먹자. 뭐야, 또 어디야? 아, 저기구나. 진짜, 어우. 오... 그래도 다른 팀원들 덕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긴 딱히 좋은 게 없네. 가방 공간도 부족하네 지금. 공간 부족해. 버기 타고.. 어디 보자.. 안전구역은 아닌데.. 괜찮다. 완전 좋은데 이번에. 어디 보자. 5점 타는 좀 많으니까. 어, 뭐야. 씨깜짝이 근데 하나만 더 빨까? 얘는 누구야 근데? 투티구나? 아 그래도 투티야 너 덕분에 살았다 지금 안 들리겠지만 혼잣말 여기 엠포 있네? 다들 엠포 가지고 있나? 안 먹네 점3 챙겨두고 가방 공간이 부족 집 안에 있을까요? 바깥에서 벌써 다른 우리 팀원들이 키를 많이 했어요 지금 갑자기 애들이 네. 많이 와가지고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이번 판 이거 그 1등 서양. 어디 어디 어디 어디에서 쏘는 거야, 지금? 우리 팀 어디 찍은데? 뭐, 저희나 한번 임프레시브. 어, 8배율? 저는 지금 저격할 만한 총이 없어가지고, 엠프로 800을 달았다가 근접해서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안녕하십니까 투티입나 지금 도끼다이아 워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도끼다이아가 튕겨가지고요 도끼다이아.. 일단은 도끼다이아가 지금 끊었으니까 이 제가 이거 찍고 다음 후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튕긴 상태에요. 도끼다이아는 일단 지금 제 상황을 보자면은 스카의 스카 8배율? AK 권총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저 사람을 살려가는데 300m 떨어져 있어서 저 사람 못 살려요? 일단 자기장 안에 들어왔고 요? 지금 저 혼자밖에 안 남았어 저 혼자서 1등 가야 돼요 지금 그래도 최대한 달려보겠습니다. 아! 어! 어, 5등 그래도 괜찮아요.